윤석열 후보의 해명과는 달리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 측이 앞서 공개했던 김건희 씨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 서너 개가 추가, 추가로 공개됐고 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액수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서울대 AFP 가정의 원우수첩이 공개됐는데요. 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기관으로 의심되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었다라는 어... 것이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비상근이며 무보수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상근 무보수 이사도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이사이자 내부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 해명과 AFP 과정의 원우 수첩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는 내부자로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굉장히 사안이 중대한데요. 왜이 사안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하고 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 더 이상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후보자 부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 후보자 본인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해명하고 있고 특히 검찰총장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후보자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는 모든 아, 자료와 증거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거짓 없이 사실을 소명하기 바라고 부인인 김건희 씨는 속히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